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구정리에 있는 원룸건물 다가구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공실이 없고 공실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물건은 전속 중개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정면입니다. 건물 외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놨습니다. 반대쪽 외부입니다. 1층 주차장입니다. 남쪽에서 건물 외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라서 감이 익어 가고 있습니다. 차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12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1층에 문은 자동문입니다. CCTV가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6칸이 있습니다. 3층에는 6칸이 있습니다. 4층입니다. 주인 세대를 포함하여 내 집이 있습니다. 현재 옥상입니다. 옥상에는 페인트, 방수 페인트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통신 안테나 중계기가 있습니다. 통신 안테나에서도 월 사용료가 나옵니다. 현재 공실이 없으며 주인 세대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에 있습니다. 오천읍 구정리에는 직업 군인이 아주 많으며 포항 철강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 공실 걱정이 없는 동네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03제곱미터 1 2 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소로2류폭 8m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658제곱미터 1 9 9평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단독주택이며 다가구주택 16가구가 있습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일은 건축물대장상 2012년 12월 12일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12대 있으며 주변에는 여러 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계단실이 13.52제곱미터 4평 있습니다. 2층에는 다가구 주택 217제곱미터 66평, 원룸 4가구, 정투룸 2가구가 있습니다. 3층에는 다가구 주택 217제곱미터 66평이 있습니다. 원룸 4가구와 정투룸 2가구가 있습니다. 4층에는 다가구 주택 209제곱미터 63평이 있습니다. 주인 세대 한가구, 원룸 한가구, 미니 투룸 두가구가 있습니다. 옥상에는 휴대폰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에서 나오는 월체는 403만원이며, 옥상 안테나에서 연간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월간으로 계산했을 때 12만 5천원입니다. 전체 월수익은 415만원입니다. 주인 세대 구성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주인세대 방향은 거실 기준 남량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023년 1월 13일이 가능하나 주인세대가 세입자가 있는 관계로 이사는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22년도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억 8 0 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8,500만원입니다. 현재 대출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6억원입니다. 실제 투자액은 3억 6 5 0 0만원입니다 연수익률은 대출을 제외하면 9.7% 이상 나오며 대출을 포함하면 더 많은 수익률이 됩니다. 군인과 철강공단 직원이 많아 공실이 없는 원룸 건물입니다. 매매금액은 6억원입니다.